떨어지고 이겼죠. 예, 공 없잖아. 예, 공 없다. 에이스. 이거 파이크 원 겁날 수도 있거든요. 파이크 이 새끼 이거 좀 설치고 다니는데. 1스 설계했죠? 위치 이거? 핑와 위치랑 좋아요. 거도 해야지 이런 거 같으면. 믿은 상승 좋고. 왜 딜교 손해갔지 기분이? <웃음> 분명 이득해야 되는데 손해갔냐? 평타를 같이 쳤어야 하나 오 씨, 침묵 여긴가? 까비 여기가 아니었어 네이스 바텀 떨어지고. 이겼죠? 평캔을 했으면 더 빨리 수월하게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긴장했다. 이판 절대 지면 안 돼서. 나이스 비드. 게임 터졌다. 네이스. 안 네이스. 손에. 하이퍼님인가 이형? 그치? 맞지? 맞는거 같은데?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는 상대로 조란검 씁니다 오우 쉣 이런 애들 앞만 보고 달려온 애들 가 상대로 도랑검 가면은 아주 그냥 좋아 죽거든 애들 뭐야 클래스 왜 저래 이런 소리 나오거든 그래서 이럴때 투 도랑 가요 약간 플레이 성향이랑도 연결이 돼 안정적으로 시팅하면서 가는 애들이 있고 적극적으로 딜교하는 애들 있는데 딜교하는 애들 상대로 가 좋아요 가렌 지금 앞만 보고 달려오잖아 계속 보시다시피 바이퍼님인거 같은데 아닌가? 되게 닉네임이 특이해서 기억해 나는 어디서 봤어 보긴 봤어 근데 그게 전적 검색창인지 어딘지가 기억이 안나 알겠다 야. 가이브강 나왔죠? 정글 온줄 알고 그냥 뺐나보네 막 들어가니까 약간 정글 이거 시야 잡아주면 얘 아무것도 못하겠다 걱정이 많은 친구네 매우 날카롭죠? 와저 이렇게 박아줄게 근데 확실히 딜 너프가 체감이 된다 가렌이 그지 형들 그 너프 전에 만났을 때 가렌 보다 오쉣미니들 뭐야 왜 포탑 치다 말아 이 미치 이런 이건 얘기된 바가 다르잖아 아 몰랑 아 몰랑 검을 사랑한 남자 그래요 저게 방금 아, 1레벨 그거 난 죽었을 거라 바꿨 나는 와보기 빙빙 돌아라 신나는 하우젠어 바다용 좋아요 아 여기 라인 여기서 유지하면 지금 가렌은 그냥 광광 울죠? 광광 울었다죠 진짜 오 좀만 앞으로 나가도 도망가야 돼요 아 가렌 너무 마음 아픈걸 정글이 와주나? 여기 게이들 정글 위치를 모르니까 한 턴만 쉬었다 가자 여기 아 안죽네 아씨 나이스 와 오히려 좋아 무히려 좋아 아야 오히려 좋아 있을 것 같긴 하더라 어. 근데 가렌 킬이라서 그딱승전보 들어가기 전에 저화막 튀게 딱 죽었어 있을 것 같긴 했는데 가렌 6렙도 아니어서 둘다 잡을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세네요 아 아쉬운데 스킬 샷 가렌이 먹었어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해요 에코가 먹은 게 아니라 가렌이 먹어서 오히려 좋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 킹하였네, 여기. 좀 무서워, 나. 오, 이거 언제 먹었어? 케일이 진짜 리얼, 리얼이에요, 진짜. 케일이 레전드. 자, 이제부터 떨어지면, 골라갑니다. 신발 있어서 따로 잡긴 좀 그렇고. 어 이걸 먹으러 온다고? 에이 안되나? 안죽나? 안죽네 들어갈걸 그랬다 미안 레드 강다 아니었나? 그리였나보네탑 이겼어 너가 다 먹어 그냥 어우야이 시간에 밀어? 아니 다 태워야지 까비 두 마리 더 태워야 되는데 이거 이러면 거들어 가지 말고 불클 가야죠 많이 움직여 다닐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급한 게 신발이겠다 약간 인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돈은 딱 거드라네? 이러면 뭐 거드라지 그냥 투도란에 가버려서 그냥 거드라죠 뭐 여기를 한번 살짝 미드 바텀 쪽으로 뛰어볼까? 나쁘지 않아 보이지 케일궁 에 에이. 탑 근데 빡빡하게 민다 진짜 탑을 그냥 확확 미는데 와 케일궁 미친 와 저게 안 죽었어? 아통 그냥 내려갈 걸그랬다 그렇지, 형들. 아, 쉬운데 아, 진짜 아쉬운데. 우리 팀이 한탄 빠르게 해가지고. 오 씨. 제압되었습니다. 던져 버렸잖아. 아 안좋은데 죽지 말아주세요 선생님들 안할 것 같이 하다가 해버려서 오히려 동선이 꼬였는데 안할 것 같아 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거기서 딱 그때 올라가려고 할때 해버렸어 신발 갔어야 된다 내가 볼때 미니언 자연스럽게 놓쳐버리고 적정글나 좀탈죠 빨코 일로 워나 대마? 에, 공 없잖아. 에, 공 없다. 이스 나할거 다했다 이번 판 솔직히 역시 나는 점화들때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점화들때 인정? 이드면은 항상 이런 장면이 안 나와요 점화들면 잘하는 것 같아 네이스 점화들때 잘하는 것같아 확실히 이게 좀 짙은 것 같아요 이런게 텔들면은 약간 이런 강력함이 안 나와 파이 하지만 파이크가 미쳐 날 뛰어버리죠 말이 안 되죠 그렇네 바텀이 망했네 가는 중이긴 하. 어? 쎄, 응, 여기서? 플래시 있나? 없지. 그럼 죽어야지. 죽었나? 해치웠나? 에이스. 네, 리퍼 어설프게 여기 오시면 죽여버립니다. 공 없지. 이제 빡빡하게 밀어봐. 그쵸? 그렇죠? 탱커 아니면 사실 라인전은 저만한게 없지. 왜? 내가 갈래? 아. 이런 밑, 바텀 이게 꼬이잖아. 돈에 눈 멀었네, 이 사람. 진짜 돈에 눈멀었네. 이거 파이크 원컵 날 수도 있거든요. 파이크 이 새끼 이거 좀 설치고 다는데 설계했죠? 위치 이거, 핑화 위치랑 까비 어? 근데 뚫방을 위치가 어, 좋아 아 많이 좋네. 케일공 생각을 못했네. 아. 레드, 회복, 계속 유지했어야 되는데. 콧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거, 양, 양쪽에서 조일 때는, 먼저 들어가면 개새끼야. 지금, 이제, 이제 들어가면 돼요. 깜짝 놀랐죠? 미포? 이래서 선거 들어가는 거야. 방금 미포 딜, 오지에 들어가서 풀 쓰고 오히려 뺐죠? 그리고, 집갈 때도, 어, 미포 죽었다. 저는 파이크한테 공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아 까비 Q 일찍 들어가 버렸네 이런데 대기하고 있으면 좋아 막 만나면은 까무로 치거든 그냥 응 좋아 죽거든 그냥 누굴 만나든 지금 절 만나면은 바로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플래시 없잖아. 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까물치고 이거 왜 오는 줄 알아? 레드가 곧 나오거든요 하지만 우리 정글도 죽는다는 거 레드 맛있죠? 레드가 끊기질 않죠 탑라이너가 흥하면은 레드가 탑라이너가 먹어 죽었다 이거 어안 죽었다 어 뭐야 딜이 왜 이렇게 악해? 야다 쓸어 담았어 근데 내가 이거 이득 봐 인간적으로 아 까비 노공인가? 노공이네 에코 삼코 요즘 좀 그거 하고 있어요 그 스테라 근데 망자도 요즘 생각 중이야 약간 테일 11렙 여기서 내가 잘리면 안되긴 해 파이크가 좀 기동성이 좋으니까 이까지만 밀고 도망가자구요 그게 기동성 때문에 망자도 약간 요즘 생각하고 있거든 이런 경우에는 초시계를 가도 괜찮긴 해 파이크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템을 올리지 않을 거예요 리포 멘탈 나왔겠다 반쯤 클레드 만나면 그냥 죽어 E를 피해도 죽어 Q를 피해야 돼 Q를 E든 Q든 하나만 맞으면 죽어요 리포는 우리 오브젝트에서 하자 가능? 저 느림 이건 제 위주로 해도 됩니다 이런 게임은 제가 잘쓴 거라서 네이스 제 위주로 해도 돼요 팀원이 탑 밀라고 핑이 들어왔는데 와드가 없으나 아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 불클 그 격분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여러모로 에이스 우리팀 잘한다 좋아좋아 좋아. 억울한 판 안나올 것 같아 캐리한 것 같아 나이스 역시 겸백좌 잘하죠 겸백씨 가고일은 안가요 아예 안가요 아예 정말 아예 안갑니다 막 공식공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안가요 천천히 돌려도 될것 같아 형, 약간 무섭다. 아, 나쁘지 않았어. 이 판. 아, 너무 좋았어. 자, 마자찬, 여기서 한번 해줘야 되거든. 나쁘지 않았어, 이 판. 음. 아주 만족스러워. 맨족 데스. 진짜 깔끔했다, 근데. 자르는 거, 팀 봐주는 거, 한타 굳어보는 거지. 나쁘지 않았어. 형들. 야. 야. 야, 거기서 하지 마. 바론 여기 나와있는데 거기서 한다고? 나쁘지 않아 와우 와우 근데 강이 나면 지렸다리 피관리하세요 안타 볼 거예요 공으로 정리하네 와 케일이 탑이구나 이렇게 씹 알려야 돼 이거 없네요 어디 갔나요여요요 멘탈 나갔나? 막싸거도이기지 않을까? 이거팀이 없긴 한데 여기 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인가? 열심히 때린이 도벽 쓰려고 때리는 거지그거 어? 안도요가고 그렇지? 아아 아, 왼쪽 발에 누가 바퀴벌레가 왼쪽 발가락 불었어 그래서 못 먹은 거야 아 아파 절대 제가 못 먹은 게 아니라 바퀴벌레가 갱킹을 왔어요 이건 좀 이것마저 이긴다고 아 네이스 깰꼼했다 응 음. 나쁘지않다 챌린저 가나요